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바다가 보이는 주말농장매매, 펜션부지매매, 전원주택부지매매, 상가부지매매를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주말농장매매를 합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바다가 보이는 주말농장매매입니다. 국가산업단지와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말농장 매매입니다. 현재는 주말농장을 사용하지 않아 구매하셔서 밭을 정리하시고 주말농장을 활용하시거나 전원주택 부지로 활용하시면 참 좋은 위치입니다. 도로에 잘 접혀져 있는 주말농장 매매입니다. 밭에서 바다가 잘 보이는 편입니다. 도로 건너편에 바다가 보입니다. 이 땅을 구매하셔서 주말농장을 활용하시거나 민박집 펜션상가 부지 전원주택 부지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위치입니다. 현재 반농사는 짓고 있지 않으나 울타리로 확실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잘 보입니다. 뒤쪽에 작은 산소 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묘가 뒤쪽 방향에 있어서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방향은 남동향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구독 한번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 알람은 필수입니다. 공유는 선택입니다. 모두가 무료입니다. 구룡포에서 간포로 가는 방향입니다. 왕복 2차선에 접해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구룡포로 가는 방향입니다.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이렇게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도로에 접해 있는 모습입니다. 매매할 땅입니다. 앞에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밭 현재 상태입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농사는 현재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타리는 보입니다. 밭 안에 큰 나무도 있고 밭에서 바다가 보입니다. 오늘 매매할 땅이고. 물건지 주변에 있는 장길리 낚시공원을 지나갈 때 파도가 적당히 치고 날씨가 아주 깨끗해서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구경 한번 해보세요. 주소 포항시 남구 구룡포 구평리 있습니다. 지목전입니다. 면적 330제곱 메타백평입니다. 농취증은 필요합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국어에도 접해 있습니다. 도로왕복 2차선 있습니다. 전망은 동해바다가 보입니다. 위치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옆에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2억 2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